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그래서 세련된 프론트 디자인에 반하는 노란 할로겐 전구 타입의 방향 지시등을 순정 LED 타입으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노란 할로겐 하향등 역시 교체되는데요 어두운 야간 시야 개선 및 라이트 색온도를 바꾸고자 자기인증 LED를 장착하며 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순정 LED 털 시그널 작업에 필요한 순정 부품들입니다 그랜저만큼 사양에 따른 턴시그널 디자인 차이가 큰 차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턴시그널 커버도 교체합니다 할로겐과 LED 사양 부품은 호환되지 않거든요 LED 턴시그널 구현을 위한 전용 정션박스입니다. 단순히 LED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사양에 맞는 정션박스로 교체해야 합니다. IPS를 전용 제품으로 교체하니 안전성 및 작동에 있어 가장 완벽한 작업 방식이죠. LED 사양에 맞는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하며 순정 방수 핀을 이용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브라비오 LED V1 제품입니다. 그랜저아이저와 같이 9000호 타입을 사용하는 차종들은 반드시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스펙이고요.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차량 흠집을 방지하고요 기존 할로겐 사양 방향지시 등을 제거하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할로겐에서 LED를 변경시 커넥터가 맞지 않아 컨버전해야 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했으며 납땜과스튜부 그리고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2중 3중으로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범퍼와 연결되는 조이트 커넥터에는 순정 방수편을 사용해 작업하였고요 깔끔하죠? 기존 정착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입니다. 외관은 동일해보여도 완전히 다른 부품이죠. LED 탄시건을 구동에 필요한 로직을 할로겐 사양에서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보라켓의오치가 모두 잘 걸리도록 장착 후 배선은 6시가 되도록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잘 작동하네요 전조등도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요 진단기를 이용해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깔끔하게 잘 작업되었습니다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 및선행차량 눈부심 방지를 위해 조사각 조절을 필수로 봐야 하죠. 조절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컨디션이 괜찮은 할로겐 전구의 경우 통상 4만에서 6만 정도를 보여줍니다. 자기인증 LED 튜닝에 대한 사전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상 등록을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 구조 변경 및 서류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자기인증 LED보다 더욱 높은 광량 LED 상향 등을 희망할 경우 순정 풀 LED를 추천. LED 방향지시등과 브라비오 LED.